애플이 얼마전 무손실 음원 서비스인 애플뮤직 하이파이를 발표했습니다. 기존 애플뮤직 이용자들은 별도의 과금없이 무손실 음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무손실 음원을 바로 이용하기에는 몇 가지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무선 이어폰에서는 블루투스 코덱 제한으로 에어팟 프로, 에어팟 맥스 등 애플 기기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무손실 음원을 제대로 체감할 수 없다는 점인데요. 다시 유선 이어폰을 사용하려니 이미 이어폰 단자를 없애버린 아이폰에서는 마땅한 대안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이제 아이폰을 버릴 때가 되었... 오늘 영상에서는 애플뮤직 하이파이를 온전히 즐기기 위해 필요한 악세사리들을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애플의 공식 문서를 보겠습니다. 대충 자기네 애플뮤직이 짱이며 무손실 오디오 코덱인 ALAC를 개발했는데 완전 짱짱맨이지만 기존에 제공하던 a a c 도 짱이었으므로 거의 구별할 수 없을 거다. 하지만 무손실 옵션은 제공을 하겠다. 무손실 음원을 켜는 방법입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꼭 오디오 음질 탭에서 무손실 옵션을 켜줘야 합니다. 기본 옵션은 꺼져있는 상태이므로 옵션을 꺼놓고 역시 무손실이 좋아졌네 라고 하셨다가는 밑에는 대략 무손실 오디오를 들을 수 있는 기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어팟 팔아먹으려고 무선기기에서는 무손실 오디오가 안 된다는 얘기를 AAC도 짱 고음질이다며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어렵게 적어 놓았지만 결국 무선에서는 못 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덤으로 라이트닝 2 3.5 젠더에서는 가능하다며 알뜰하게 악세사리 하나 더 팔아먹으려고 합니다. 먼저 유선 이어폰이 필요합니다. 현재 무선 연결에서는 블루투스 코덱 문제로 온전한 무선실 음원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애플뮤직 어플 내에서는 무선실 음원이라고 표기가 되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서버에서 애플뮤직까지는 무선실로 전달이 될지라도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무선 이어폰으로 전송할 때 AAC로 전송하기 때문에 실제로 기기에서 무선실 음원에 달라진 점을 체감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아이폰과 유선 이어폰을 연결할 기기가 또 필요하게 됩니다. 결국 외장 DAC 즉 아이폰용 혹은 아이패드용 사운드카드를 별도로 사용해야 된다는 건데요 밖에 들고 다니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 벽돌만한 덱과 발전기를 들고 다닐 수는 없으므로 포터블용 덱이 필요하게 됩니다 포터블 덱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바로 흔히 꼬다리 덱 혹은 젠더라고 불리는 이런 어댑터와 스마트폰 크기의 포터블 덱입니다 사운드는 당연히 크고 무거운 게 좋겠지만 귀찮음과 라이트닝 OTG 케이블을 추가로 구매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 라이트닝 OTG는 빌어먹을 애플의 인증 정책 때문에 덱을 가리기도 하는데 그래서 직접 테스트해본 결과 힐리덱의 라이트닝 OTG 케이블과 DD 하이파이의 OTG 케이블이 여러 덱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하였습니다. 아이파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덱들을 사용 중이시라면 애플 카메라 킷을 이용해서 연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꼬다리덱 즉 라이트닝 젠더류의 선택도 애플의 인증 정책 때문인지 선택의 폭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직접 여러 꼬다리덱들을 테스트해 보면서 음질이 너무 구리거나 호환성 문제가 있거나 배터리 광탈이 일어나는 몇몇 제품을 제외하고 추천 리스트를 뽑아 보았습니다 약간 저렴이 제품군에서는 어드밴스드 액세스 포트 2가 있습니다 가격은 6만원대이고 볼륨 조절이 가능하고 음악을 들으면서 동시에 충전도 가능합니다 특히 출력이 꽤 빵빵한 편이라는 것이 큰 장점이기는 한데 타 젠더류에 비하면 크기가 커서 이어폰과 연결시 조금 거추장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ORB라는 회사에서 나온 작고 쓰기 편한 젠더가 있습니다 특히 음질이 이런 젠더류 중에서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마감도 고급스럽고 내구성도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일본 제품으로 국내의 정식 수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직구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가격 또한 제가 구매할 당시 10만원이 조금 넘어가는 정도로 쉽게 손이 가는 가격은 아니지만 음질과 편의성으로 따져봤을 때 돈이 아깝지 않은 젠더이긴 했습니다 추가로 오다이렉트라는 회사에서 나온 아톰2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어댑터 타입이고 크기가 작아 핸드폰에 쏙 연결해서 쓰기 좋을 것 같습니다만 아직 국내에 정식 유통되지 않아 저희도 제대로 테스트해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음질에 어느정도 투자할 용의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퀘스타일에서 나온 m12라는 덱과 힐리덱 OTG 케이블 궁합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총 구매 비용은 m12가 인터넷가 기준으로 약 18만원, OTG 케이블이 약 2만원 정도로 총 20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만 음질면에서는 가장 추천할만한 포터블 세트입니다. 출력도 상당하기 때문에 웬만큼 구동이 까다롭다라고 하는 헤드폰들도 짱짱이 울려줍니다. 3-40만원 이상 되는 고가의 이어폰이나 헤드폰 유저분들이라면 이 세트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퀘스타일 m 1 2는 USB-C로 구동되는데 아이폰에서는 일반 라이트닝 2 USB-C 케이블로는 인식되지 않고 몇몇 OTG 케이블에서만 작동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힐리덱과 디디 하이파이에서 나온 OTG 케이블에서는 문제없이 작동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손실 음원의 차이가 실제로 이런 악세사리를 구매해가면서 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뮤직 이번에 새로 나온 거 무손실 음원이랑 그다음 네. 일반 음원 상태 차이 들어보셨죠? 네 그럼요. 네 어떠신가요? 뭐 어때요? 뭐 다르죠 당연히 다르고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서비스 때는 음원의 퀄리티가 다르니까요 차이가 많이 심하게 나나요? 어 이거를 사실 차이를 못 느끼신다 그러면 아마 가지고 계신 하드웨어 같은 거에 차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지금 서비스 무슨실 음원 서비스 이용하려면 저희가 아, 기본적으로 예, 여보세요? 기... 네. 여보세요. 아, 이거 여보세요? 해외 전화라. 아 예. 네. 감도가 떨어지네요. 예, 예, 말씀하세요. 술 드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그 기본적으로 네. 그 무슨 실음한 지금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그 외장 DAC들을 좀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네. 비용을 지불할 만큼의 가치가 있습니까? 그거는 사실 들어 보셔야. 아, 이게 고음질 음원이고 그렇지 않은 음원이다라는 거를 아실 거기 때문에. 제가 네. 봤을 때는 충분히 돈을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장학영리 끝나시면 이제부터는 조금 마음 곱게 쓰시고요. 네 무사히 돌아오십시오. <웃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Burn milk 오늘 영상에서는 애플뮤직에서 무손실 음원을 듣기 위한 방법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아직까지는 일반 대중들이 손쉽게 사용하기에는 여러모로 준비가 덜 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기왕 출시된 서비스인 만큼 이용하시는 분들께 좋은 참고가 되었기를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타이달로 <목>